아니 친구들이랑 비페 가면 은 나는 아직 도 먹을 수 있는데 걔네들은 다 먹었대 그리고 제가 막 디저트를 보오면은 놀라 해요 막너또 먹냐고 안녕하세요 다스마 인사해 아 너무 귀 아빠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빠한테 가야돼서 이거 밟아요 아 귀여워 너무 귀여워 진짜 너무 귀여 <웃음> 그 빌린 판은 그때 빌린 거보다는좀 작아요 한이 아, 정도? 아, 지금 처음 운전하는 거예요. 음, 잘할수 있겠지? 일단 점심 먹으러 가보도록 할게요. 어, 아, 어떻게 잘할수 있겠지? 바퀴를 왼쪽으로, 왼쪽으로 돌릴게요, 왼쪽으로. 왜 3m예요, 이게? 이게? 안될것 같아요? 이게요. 이행기안 굴러가겠죠? 아 무게 때문에? 아, 그리고 그 잡은 상태에서 아또 밑에 바로 밑에 뒤로 뺄수 있어요 더아고아이아이아이아아아아아아아 여기는 무료라고 합니다 공용주차장응아이 36점하고 감사합니다. 제주에 7가지 공류을 저는 아무도 없는 공간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뷔페 메뉴 외에도 여섯 네. 그 가지 라이브 메뉴가 있어요. 페라든지 네. 네. 중식의 객튀기, 뭐뭐 스테이크 이런 네. 거는 코인으로 네.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아, 네. 네, 몸구. 아, 몸구 네, 어. 제주 모자반 아세요? 몸국 아 몸국 들어갔어요 그게 들어갔어요 옥송에서 몇화꽃에서 제주 옥돔 와 근데 제주에 싱싱한 해산물이 들어있는 이거 아시죠? 클렌스 하우더 여름에는 철 이런 구식회가 좋아요 아아 이걸로 그 해서 제철, 세철 제철, 제철샷이 네. 예, 어. 우와 아, 화덕이 몇도에서 구워주시는 건가요? 지금 4 5 0도입니 450도. 450도. 네. 와. 아 정말요. 끝. 게딱볶이. 근데 여러분 메뉴가 너무 많아. 솔직히 살짝 수로 이거 보고도 해냐 멍게비니까. 짜장면 하나 먹짜 이제 설명 한번 드리고 먹을게요 저 이게 이두 개짜리고 이거는 한 개짜리 크랩입니다 스테이크도 한 개짜리 샐러드, 이 크림 차우더 저는 크림 파스타를 좋아하겠다 했는데 크림 꾸마 그라탕입니다 짜장면이랑 탕수육이랑또 피자도 화덕에서 구운 걸 보여주셨는데 안 먹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맥주랑 와인은 평일 디너랑 주말에 무제한이고요 일단 여기가 도민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 뷔페라고 해요. 가성비가 좋아서 22,900원에 드실 수 있어요. 평일 어, 디너는 도민 할인다가2 9 0 0원이요 그리고 주말 디너가요 4 9 0 0원거든요 네, 일단 디저트 배는 조금 남기고 해볼게요. 디저트배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또 여기가 좋은 게 이런 제주도의 그런 식재료로 만든 것 같아서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바로 이제 좀 먹어볼게요. 원래 이 샐러드 먼저 먹어야 되는 거 아시죠? 회에서 혼자 먹는 게 혼밥 레벨 7. 아니, 친구들이랑 비페가면은 나는 아직도 먹을 수 있는데, 걔네들은 다 먹었대. 그리고 제가 막 디저트를 보면은 놀라해요. 막, 너또 먹냐고. 막 눈치가 보여가지고 걔네랑 지금 못 가겠는 거야. 음! 음, 맛있어. 그리고 아까 사장님이 중화요리 막 불쇼하신 거. 음! 진짜 맛있다! 솔직히 스테이크는 제가 셰프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스테이크는 다못 먹을 것 같아요. 제가 원래는 이런 스테이크를 막 좋아하진 않아요. 음! 근데 제가 스테이크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잘 씹혀요. 저는 스테이크가 막 고기 질기고 이래가지고 잘안 먹는 편인데, 그냥 딱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먹는 건가? 음! 뚜껑 열린다! 음. 어, 살 진짜 살이 진짜 부드러워요 와, 근데 이건 보통 이 메뉴 하나만 해도 거의 3만원 아니에요? 음. 크림 차우더가 안에가 안에가 크림이 들어가 있어요 크림 스프 어, 제가 스프 진짜 좋아해가지고 스프를 엄청 많이 가져왔거든요 캐리어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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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먹은 것 중에 마우는 건 없어요 근데 진짜로 이거 진심 양심 근데 제가 아까 입맛이 엄청 까다로운 편은 아니고 약간 애기 입맛인 편이에요 그런 입맛이라면 지금까지 제가 먹은 거는 다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 같아요 여기 보니까 초코 뷔페도 있더라고요 초코 머핀 먹게 오레오 타르트이 코인 메뉴거든요. 하루는 엄청 많아요. 밑에는 이렇 코인 한 개에 5,000원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저 사시미를 만 원에 먹는 거고 스테이크를 5,000원에 먹는 거고 그냥 오레오 타르트 비주얼이 대박 와이 타르트가 밑에는 되게 바삭한 그 시트가 있고 위에 오레오 부스와 끝났다 이거 진짜 맛있다 어 이거는 진짜 생각날 것 같아요 크림이랑 타르트 시트랑 오레오가 약간 그 필라델피아 크림치즈 그런 꾸덕함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밑에 바삭한 게 있으니까 엄청 맛있어요 잘 먹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뽑기가 있어요? 뽑기가 뭐예요? 올 이벤트로 네. 진행 이거든요스스 하는 행사인데 1부터5까지 네. 아, 근데 혹시 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이거 티몬에서 뭐 티켓 할인하고 있어요? 네네. 티몬이기군데서 아, 하고 있어요. 어디 어디 하고 있어요? 보통라 팀원이랑 탐나워 그리고 제주 모바일 이렇게 해서 세금 에서 탑니다. 공항에 가시면 그냥 팜플렛 있어서 네. 그걸로 바로 30% 제주 돔니까도 할인 가능합니말요 갑니다. 자, 네. 몇 등이에요? 사탕, <웃음> 어 사탕 네. 하나 드릴게요. 너무 귀여워. 여기도 이데 어디 갔지? 응? 어디 갔지? 찾았다